안녕하세요 다나쌤입니다 어,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무에 대한 부분을 좀 알려 드리려고 이렇게 화면을 열었습니다 어, 여러분들께 저번에 저희가 브랜딩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쇼핑몰을 하면서 해야 할 일들을 목록을 좀 작성을 해봤었죠. 그렇게 했을 때첫 번째 스텝이 브랜딩 부분이었습니다. 어, 이번에 배우실 내용은 세무 회계 쪽 이야기인데요. 사실 쇼핑몰 창업자 분들이 음, 간이 과세자로 시작하셔가지고 창업을 하시다가 어,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되시고, 그리고 나서는 법인으로 전환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때 세금 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게 되시면은 큰 낭패를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 일반 일반적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개인 아이디로 판매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것은 거니, 거의 뭐 간이과세자와 동일한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정상적인 판매를 위해서는 간이과세자의 형태를 띠시는 것이 처음부터 창업하실 때 도움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간이과세자라고 하는 부분은 한마디로 설명을 해보면 음, 부가세를 내지 않는 사업자 기준이 간이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4,800만원 이하의 어, 금액으로 판매를 하시게 되면 은 여러분들 간이과세자를 유지를 하실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어, 정말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한번 간이로 한번 해보겠다, 간을 한번 보겠다 약간 이런 느낌의 사업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든 카페24든 뭐 고도몰이든 모든 스토어에서는 어,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거나 좀더 세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가시는데 좀더 나으실 것이고 일반 가세자로 전환을 하셨을 때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이 그 부분을 또 내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리랜서를 고용을 하게 됐을 때는 지방세라든지 요런 여러분들의 소득세가 또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저도 창업한 지 5년 정도가 됐는데 아니죠 음. 6년 정도 됐네요. 6년 정도 됐는데 저는 사실 처음 사업자를 내자마자 어, 세무사님을 고용을 해서 세무사님과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어, 저는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계산을 잘 못하는 편이기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지만 조금 계산이라든지 어, 이런 숫자 부분에 좀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어서 엑셀은 잘 다루는데 이상하죠? 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바로 세무사님 함께 일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뭐 기장료를 월, 뭐, 음, 판매하는 그 여러분들의 매출액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미만으로 지금까지 내고 있고요 어, 종업,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나 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이때에는 조금 더 기장료 외에 부가하는 비용을 어, 지불하면서 세무사님께 그런 부분에 대한 자문을 좀 요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를 제외한 지마켓 옥션 11번과 뭐 카페24 모든 스토어들에서는 사업자가 아니시면 처음부터 회원가입이 불가하게 됩니다. 판매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라 부분이죠. 뭐 물론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사업자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사업자로 시작하시는 것이 맞고 여러가지의 마켓 채널을 확장하시기 위해서는 사업자를 꼭 내시고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세금 관리를 하시게 됐을 때 매출이 커지게 되면 세무사님을 고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처음부터 매출이 크지 않았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직접 하시는 경우에는 음, 자동 기장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거나 아니시면 세금 신고하시는 기간 내에 세무사, 세무서를 사세무 방문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사업자를 내시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추후에 올려드리는 음, 강의 내용 안에 보시면은 굉장히 좀 자세하게 어떻게 세무사, 세무서를 가고 어떤 부분에서 사업자를 낼수 있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세금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이 있다면 통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통장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매입, 매출 통장을 따로 개설하셔가지고 이용하시는 걸전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사업자를 내시고 나셔서 바로 하셔야 되는 일이, 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음, 통장을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업자 이름으로 낸 통장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시게 되실 텐데, 이렇게 사업을 하실 때에는, 어, 해당하는 여러분들의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매 입이 잡히는 통장이 따로 있으시면 좋... 씁니다. 왜냐하면 매입자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물건을 구입을 할때 물건을 어찌 보면은 물건을 사서 우리가 팔아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에 대한 부분이 잡히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는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수 있으면 좋습니다. 물건을 판매를 하는데 어, 판매 활동을 하는데 쓰는지 이, 이거는 뭐 마케팅 비용이겠죠. 그리고 그 외에는 여러분들 물건을 사입하거나 포장비라든지 그리고 또 직원을 고용을 했다든지 아니면 디자인 비용으로 지불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 내역들을 매입 통장에서 잡아주시는 것이 좋고, 매출 통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매출이 여러분 스토어에서 생겼는지를, 어, 아시겠지만 정산이 해당하는 마켓에 따라서 다 다르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판매가 됐어도 고객님이 후기를 만약에 뭐 2주 안에 써주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2주 후에 여러분들의 판매했는 금액을 정산받게 되시는데요. 이렇게 되시면은 뭐 2주가 정확하게 걸리겠다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매일매일 판매가 되고 고객님이 또 후기를 써주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날짜도 들쭉날쭉 하게 되죠.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돈을 벌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느 마켓에서 좀더 많은 매출이 일어나는지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마지막에 정산하는 날을 하루 종 해서 뭐일 뭐 하루하루 정할 수도 있을 거고 일주일 단위로 할 수도 있을 거고 한달 단위로 할 수도 있을 거고 분기별로도 할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좀더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의 상품이 무엇이 잘 팔리고 무엇이 잘 판매가 되지 않고 어느 스토어가 잘 팔리고 어느 스토어가 잘 판매되지 않는지 그리고 마케팅 비용이 어디가 지출이이 많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입 자료, 매출 자료가 따로 통장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세번째는 부가세 통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간이과세자를 벗어나셔서 일반과세자가 되시게 되면 6월과 그리고 12월까지 벌었던 돈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세금 신고를 7월과 1월에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세금 신고를 하시게 됐을 때 부가세를 납부를 하는 거는 만약에 제가 천만 원을 벌었으면 백만 원을 부가세로 여러분들이 지급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갑자기 목돈으로 백만 원이 나가게 되면 어, 너무 큰 여러분들에게 큰 돈이 나갈 수도 있는 범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부가세 통장을 따로 만들고 있으시니까 이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부가세 통장을 일반과세자가 되시면 바로 만들어주시면 좋겠고 법인이 되시면 당연히 법인세는 또나가는 비용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 개별로 세금에 나가는 별로 통장을 관리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이 통장을 개설을 하시다 보면 어, 한은행에서 하나의 뭐 예금주 이름으로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들어주지 않는 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일반 통장으로 여러분들 그 이름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의만 내려 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사업자 이름으로 이렇게 통장이 있어야 되나요 뭐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시니까 그냥 통장별로 금액을 따로따로 관리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그런 부분인 거죠 이런 부분만 포인트로 좀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어,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자를 내시고 나셔서는 홈세, 홈택스라고 하는 사이트 한마디로 인터넷 세상에 있는 세무서죠 거기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뭐 공인인증서도 등록을 하시고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용 어 공인인증서도 받으시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다 처리를 하는 세금을 처리하는 곳이 이홈텍스라는 사이트인데 이홈텍스에서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사업자용 신용카드 뭐 여러분들 개인 명의도 괜찮습니다 어, 이런 것들을 신용카드를 다 넣어 주시게 되면 신용카드로 여러분들의 매입자료도 잡을 수가 있으시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 구매대행을 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들은 다 신용카드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 어, 이렇게 사업자용으로 제가 신용카드를 등록을 해놓으면 해외구매대행으로 제가 음, 물건을 구입을 했는 비용도 매입자료로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 어, 내가 만원에 팔았는데 5천원에 사왔어. 그렇기 때문에 세금도 내가 5천원 번거에 대해서만 지급을 할게 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바로바로 바로 이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이렇게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등록해놓지 않으시게 되면 나중에, 세, 나중에 세금 신고하실 때 여러분들이 신용카드사별로 해서 여러분들이 결제했었던 내역을 다 받으셔가지고 하나하나 내역 다 체크하셔서 이렇게 증빙 자료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시니까 웬만하시면 신용카드를 가지고 계시는 거저 같은 경우엔 신용카드 다섯 개가 있는데 그 다섯 개를 다 등록을 해놓고 그 다섯 개의 신용카드를 다 이용을 하고 있고 간혹 신용카드가 뭐 훼손이 되거나 뭐 일자가 만기가 돼서 끝날 때도 있죠. 그때에는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았는 번호로 다시 삽입을 해서 바로바로 바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꼭 사업자용 신용카드 삽입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하시고요.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든 법인이든 꼭이 부분은 해주셔야 됩니다. 세금 부분은 나중에 되시면 여러분들께 크게 발목을 잡는 부분이 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간이 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10%의 부가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마진율이 10%를 더 받아가시는 부분이시거든요. 그렇지만 일반 가세자나 법인사업자가 되시게 되면 내야 되는 세금의 범주가 훨씬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때문에 망하시는 분들도 많고 결국은 또뭐 여러분들이 기획전이라든지 이런 딜로 진행을 했을 때에도 음 수수료 부분을 내고 그리고 세금을 내고 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남는 마진액이 얼마가 되는지 계산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 만개가 팔렸는데 어 하나당 극단가가 만원이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1억을 벌었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세금 떼고 물건 사는 거 떼고 뭐 무료배송을 했다고 해서 떼고 뭐 이렇게 다 떼고 떼고 떼고 하면 결국은 나한테 내 손에 거머쥐는 돈이 천만원도 안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시면 여러분들은 실제 매출액은 1억이라는 돈이 나왔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세금을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시니까 이런 세금에 대한 부분은 좀 어려우시다면 세무사님을 꼭만나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고 어좀 소개를 시켜드릴 사이트가 한가지 있는데 최근에 제가 발견한 사이트인데요 어 저같은 경우에는 세무사님을 달력에서 어 우연히 저의 사무실에 있는 달력 위에 있는 전화 번호를 보고 그 세무사님께 전화를 해 가지고 세무사님 만나서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바로 세무사님이랑 6년 전에 계약을 했는데 사실 좀더 다른 세무사님이 있었으면 비교도 해보고 했으면 뭐 내가 어떤 세금을 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더 알면서 시작을 했으면 좀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1인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또는 간이 가세자이신 경우에는 음 여러분들이 아직 세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이 안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 세금 견적 같은 걸 받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사이트 이름이 어 세무통 이라고 하는 사이트 인데요 그곳에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내시는 세금을 일반 음, 무료 견적으로 한번 받아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인터넷에다가 이렇게 기입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어, 얼마 정도의 세금을 내시는지 내가 버는 돈 그리고 내 재산 뭐 이런 것들을 다 집어 넣어서 내가 내게 되는 세금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 표도 있더라고요그 메뉴 자체에서 음 예상 세금 계산하기 뭐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런걸 통해 가지고 계산을 해보실 수도 있고 어 세무사님을 만나서 내가 한번 세무 견적을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그곳에서 견적내기를 통해서도 받아보실 수 있으실 테니까 세무통이라는 사이트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 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아까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등록하실 때 체크카드도 내시니까 체크카드도 꼭 기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대문이라든지 동대문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도매시장을 가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간이 영수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수증 잘 모아 놓으셨다가 세금 신고하실 때꼭 기입하셔가지고 매입자료에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금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만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운영 부분에서 좀더 음, 여러분들 쇼핑몰 운영하실 때 하셔야 되는 일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